자, 소 섹시 소라카 님의 워윅 플레이 하이라이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엔 트론들, 제드, 애쉬, 소나 상대로 유미, 워윅가로스 탈론, 스타일러스. 자, 워빙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야 밑에 딱 봐도 보이시죠. 야, 대체적으로 압도적인 판이었는데, 자, 워윅이 활약하는 먼저 킬 장면 보시죠. 잠깐만, 1레벨부터 싸운거야?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거지? 아, 2레벨, 2레벨 싸움이... 자, 보겠습니다! 아, 워윅 들어갔죠! 바루스, 바루스! 딜, 딜, 딜, 아, 그런데 여기서... 어? 이게, 이게... 어어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에쉬가 아, 평타가... 좀 늦었네... 아, 이거는... 애, 근데 이거 사실... 얘가 좀... 소나가 조금... 아니야, 소나 할거 다했나? 아, 예. 아무튼, 이거는, 예, 원, 예, 애쉬가, 좀, 위치가 안 좋았어요. 아, 유미 저 세레모니 하는 거 보세요. 정말 때려주고 싶죠? 저도 유미 만나면 절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양구구니다 자. 자, 이거는 그냥 전초전에 불과하고, 우리 소라카, 섹시 소라카님, 머리 달립니다. 달립니다. 달립니다. 자, 이거는, 물어 뜯었고, 자, 공포 들어갔고, 레드 묻히면서, 예, 무빙 평타, 무빙 평타, 하지만 지금 탈론이, 어? 쟤들 저이 딸피 워그을 끌려가지고 아 그렇죠 네, 딸피 워그 딸피 워그 자! 아 대박! 야 이거는 워빙님도 잘했는데 탈론이 옆에서 계속 여기 위끼 역할을 했어요 야니나 따고 싶지 않니? 따고 싶지 않니? 따고 싶지 않니? 이렇게 물어면서 CC를 했죠 멘탈 CC라고 하죠 저거는 야 이렇게 하면 이제 워빙 풀렸죠 아바육에도 먹고 근데 그 와중에 자자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이거! 오죠, 트론들! 어어, 어어 예. 트론들이 트롤을 했어요. 트론들을 해야 되는데. 야. 자, 여기서, 워밍! 워밍! 아, 야, 까프죠. 하지만 뭐, 가랭까지는 사실 욕심이었고. 여기서 이제 뭐, 사실, 블루 배달이 됐는데. 이거 완전 장난 아니죠, 뭐. 자, 먼저 퀴즈 한번 보겠습니다. 탈론 대 제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 네 하지만 탈론이 벨에 어, 잠깐만. 아, 사일러스가 먼저. 잠깐만요. 사일러스가 먼저 잡았구나. 네 다른 궁을 뺏은거 같죠 자오레벨자아 그냥 저멸로 평타로 잡아내네요 개마, 자, 마 아, 자, 제드 들어왔는데 4레 아하 이게 뭡니까 아, 아 제드가 지금 사레벨인데살를육으로 잘못 보고 들어간것 같아요 자기가 궁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간것 같은데 오레벨사레벨이오레벨 어떻게 됩니까 살로 이거 뭐지 하고 개거라고 잡았죠 자 지금 워비님 신나섭니다. 자 5레벨 찍고 좀 있으면 6레벨인데 어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잠깐만요 이게 뭔가요 어우 감탄 놀랬죠자자 워비 트런스는 온데 자 탈론이 또킬를 냈어요 아 트런들이 여기서 뭐 하고 있나요 4레벨 트런들이 이거는 끝났죠 이거 끝났죠 아 나이스 자 이제 탈론이 6레벨을 찍고 날아다니기 시작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트론들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트론 자체죠. 네, 용까지 완벽하게 먹는. 네, 정글러요. 새 정글러 이게 소양은 뭡니까? 바로 오브젝트 컨트롤이죠. 자, 첫 번째 바다용을 깔끔하게 가져내면서 팀의 승리를 붙이고 있고요. 자, 이거 쏘나 이거 아! 이거 뭔가요? 쏘다가 타워를 지키려고 했는데. 아... 4레벨인데 저 피로... 그냥 이건 뭐냐면요 제압되었습니다 어? 잠깐만 제압킬... 키... 잠깐만요 이게 제압킬이 나왔다고? 어? 7레벨이... 아! 침묵! 아 그렇죠, 사이러스가 가랜 잡으려 스킬을 써야 되는데 침묵에 걸려버리면 가랜이 갑이지 자, 워윙님 이제 승리는 내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죠? 피냄새를 맡을 일이 없어 왜냐면 피냄새를 맡기 전에 아군이 죽여버리는데 보세요 이거 보세요 피냄새를 맡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냥 라이너들이 너무 잘해서 자 근데 여기서 불쌍하게 하나 있죠 그렇죠 사일러스가 아까 침묵 맞고 궁 맞고 죽었죠 달려갑니다 슬슬 피냄새 나오고 야 달려갑니다 달려가 피냄새 맡았그러면 뭐합니까 그냥 죽여버리는데 아 이거 뭐해 왜... 뭐음 와가지고 이게 한게 뭔가면 뭐 용기갱이라고 합니다 네 야 기모띠맨 님이 게임을 떠났어야 이거는 이미 내 게임이 이건 게임이 아닌 거예요 게임을 떠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는 거지 자 워민 님 여기서 판단은 뭘까요 자자자 레드까지 깔끔 블루버프 레드버프 다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은 안전하게 그렇죠 전력 챙겨야 되는데 아네 일단 이거부터 먹고요 자, 전력 챙기나요? 아전력을좀 나중에 챙기는 것 같네요 게임은 사실 망가졌는데요 블루 킬이 나왔습니다 이이게 아, 지금. 이게영혼이죠 가렌! 자가이아트런들이 가렌. 왔어요! 어 아, 트런들 드디어 한이 하나요! 트런들! 게임은 지금. 이 게임은 지금. 이 게임은 지금. 이거 맞죠? 이거 진짜 <웃음> 이거 잘못했으면 트론들 먼저 죽고 난리 날 뻔했습니다. 네, 트론들 나도 정글러야. 제가 좀... 제가 여기서 그나마 작지 않았습니까? 붙는 거 같죠? 자, 보세요. 전정을보말씀습니다0 3 0 0 1 0 0 2 0인데 유일하게 어시가 있어요 트론들네 할거 다했죠 자 근데 여기서 피냄새 맡고 드디어 야0려옵니다 이거 자 트론들 트론들. 아0 2 0 트론들을 2 0 0 2게0려0 0 2 자, 보에서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사실 보세 끝났죠 이거 지금 그냥 예, 유미가 가서 큐한방 날리고 나서 바우루스가 그냥 두한방 날리고 끝나는 편이거든요 자! 아하! 자, 봇은 사실상 끝났어요 하지만 피냄트를 맞고 온 탈론이 거슬러 거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워빅도아니 지금 피냄트를 맞고 있어 이거는 내가 당하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아, 근데 하지만 제와드 지우셔야죠 탈론님! 탈로님 여기서 쉴때아 그렇죠 아, 예, 탈로님이 다 잘하는데 제어와드 인지속도가 조금 느리네요 자 근데 여기서 또 기가 막히게 블루에서 킬이 나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어, 아 살았죠 자 이건 딱 봐도 탑이죠 아니네 뭐지 트런드리 잠깐만요 트런드리 바로 잡아... 아 내려옵니다 트런들 트런들이 이제 야, 내려옵니다 어어 액시공 제대로 들어갔고요 근데 아무... 야 이건 여기서 끝나는데 아 탈진 걸려고 탈진 제대로 걸렸고 아 트런들 트런들 트런들 이야 기가 막히네요 자 유미까지 잡아내네요 하지만 우리 워밍님이 왔기 때문에 쉽지 않죠 자 유미의 버프를 받고 도망치는 워밍님 자 튀어요 튀어요 어 아닌가요 달리나요 싸우나요 아네 고양이와 늑대 늪... 절대..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탈론이 왔어요! 야! 워윙! 굿! 제대로 들어.. 아 기가 막혀요 다 아, 이걸 위한 숙쌤이었군요 여기서 사실 워윙이 싸울 수도 있는 건데 위로 조금 더 올랐던 이유는 이 탈론이 내려오는 걸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큰 그림 캬, 자 드래곤까지 두번 챙기면서 13대3 거의 이거 눌러면은 SK T1 아, 오지 않는 이상은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자. 탑은 평온합니다 제일 많이 싸움이 일어나는게 탑이거든요 보세요 이게 지금 미드가 탈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게임을 하는 이 모습 아, 가렌은 역시 탑의 영혼이라고 불릴만한 챔피언이 같습니다 참기나 예, 네, 그렇죠 가렌을 하는 유저들은 이렇게 전진만 하는 유저들입니다 들어가서 찍고 돌리고 찍고 돌리고 아, 하지만 너무 세요한 번만 더 도망치는 모습 이게 바로 진정한 그 탑의 모습이죠. 아, 게임을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적진을 알고, 그리고 상대의 강한발력을 물러설 수, 눌러설줄 아는, 아는 이 모습. 귀엽다. 자, 하지만 탈론이 없나부터 망쳐야죠! 이건 아니에요! 이건 못돼! 요 안돼요 탈론! 와, 너무 쎄. 야, 지금 탈론은 이건 게임을 하는 게아니다 저는요, 지금 예술을 하고 있어요. 오! 잠깐만요. 이 와중에 블루에서 킬 나왔다고? 아니 이럴 수가. 그 유리했던 보세서. 아, 트론들이, 야 이거는 트론들이 열심히 하고 있네. 자, 자궁 들어갔고 이건 진짜 완벽한 개인의 정석이죠. 그렇죠. 야 이건 신기 구트론들 스킨이에요. 옛날에 그 더러웠던 구 트론들 스킨인데 자 유미까지 깔끔하게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트론들이. 게임 시작 5분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게임이 이기기까지 흐르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론! 탈론은 지금 신이에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제우스 엑스마키나 그냥 제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찍 하면 죽는 거예요 자! 옷! 자 유미 드디어 복수를 하네요! 우리가 호그로 보이냐 니들 정글 빠릴 뿐이었어! 자야 소나까지 잡아낼까요? 자 유미 달립니다.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아 그래도 잘 도망가네요. 그 와중에 탈로는 또다시 미드에 어 잠깐만요. 탑에 있던 탑의 영웅인 가렌이 아, 자 탑의 영웅인 가렌이 미드로 왔습니다. 그렇죠 이미 게임은 졌으니까 내가 너한테 진건 아니다. 내가 타워한테 맞아주고 쓸 뿐이단데 워윅이 왔어요. 제압. 어흥. 캬! 자, 우린 늑대가 뭐라고 우는지 아십니까? 늑대는 와우 하고 울죠? 근데 방금의 이 워빅은 사자처럼 울었습니다. 어흥! 자, 이렇게 해서, 자, 피냄새를 맡고, 자, 오! 트런들! 미쳤어요. 지금 이건 늑대가 아니고 사자인데, 사자의 코털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오, 자, 살아나나요? 아트들! <웃음> 위로 도망쳐야죠. 아, 이렇게 해서. 감히 트런들이 지금 어디? 늑대를 알고 건드렸는데, 사자를 건드리게 됐어요 자, 이, 소나까지 아, 소나 잘 살아요 은근히 잘 삽니다 아니면 또 탈론이 자비로워가지고 소나 정도 내가 살려줄게 이런 걸 수도 있겠죠 야, 보세요 이워비의우렁찬웅찬워비은 늑대지만 절대 우와악 울지 않습니다 저기우와악 울죠 자, 이제 상대, 3대, 상대는 이제 거의 게임을 포기합니다 이제 블루킬이 안 나온 거봐서이 탑의 영혼이 가렘 맞아. 도 음. 게임을 포기한 걸볼 수가 있죠 가랜이 무너졌는데 자 여기서 으아이거 거의 뭐 그냥 스타크래프트 아시죠? 스타크래프트에 보면은 베스리 이레디에이션이라는 스킬을 씁니다 방금 거의 이레디에이션 개를 걸고 들어가는 탈론그 스킬의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서 게임 끝납니다 아 아주 귀여어 이게 바로 워윅의 하드캐리가 아니면 무엇을 겠습니까 훌륭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멋진 경기를 보여주신 섹시 소라카님께 감사의 말씀입니다. 아우 예. 이런 게임이 있어야지 정화가 되죠. 아 저도 지금 아까판의 아쉬움이 지금 이 워빅의 워빅의 하드캐리를 보면서 아싸. 다시 한번